뭐 놀란 걸 먼저 진정시켜주는 게 멋져인 것 같아 무슨든 색깔을 했고 어디 미용실 에 했는지가 더 궁금한 거지? 그치! <웃음> 설득하 <설득한다. 웃음> <설득한다. 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우왕시에 살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예신 나스지입니다 저의 MBTI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왕시에 사는 예비 신혼부부 예랑 김영석입니다 저의 MBTI는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ESTP입니다. 오늘 저희 MBTI 중 F와 THI를 알아볼 건데요. 신혼부부 MBTI 특집 감정에는 F와 사고에는 THI 궁금하시죠?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? 고고고! 이번 어, F는 염색을 했다라는 것보다 우울한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. 그래서 어, 왜 우울했는지가 더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. 티는 이유는 궁금하지 않아 무구든 색깔을 했고 어디 미용실에 했는지가 더 궁금한 거지 우울해서 염색을 했는지는 나이갱크플로 궁금한 포인트는 아니야 우울해서 염색했는데 왜 그게 안 궁금해? 아니 자기를 우울하게 만든 그 일을 해결하는 게 낫지 염색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? 그렇지 설 <웃음> <하나. 웃음> 1번 아니, 모, 몸이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? 당연이 몸이 괜찮은까 나는 전화하는 거 아니야? 그래도 먼저 다쳤냐고 물어봐 줘야지 뭐 덤택이 쓰이지 않도록 나는 도와주려고 자기한테 그 상황을 물어보는 거지 놀란 걸 먼저 진정시켜주는 게 먼저인 거 같아 뭐... 지금 힘들어, 혹시? <웃음> <웃음> 2번 내 입에만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, 또 상대가 열심히 음식을 나한테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, 어, 어 맛있는데, 어 나는 평상시에 조금 싱겁게 먹는 편이라, 약간 음식이 짜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.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. 어, 뭐그 사람의 노력은 인정하는데, 그런 발전이 없잖아. 그럼 자기 식당 가서도 그맛 없으면 셰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, 그냥 우걱우걱 먹을 거야? 우리 얼마 전에 가서 자기 그렇게 안 그랬잖아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나오지 어, 저는 이말 듣자마자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점심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내가 평중에 얼마나 열심히 일한, 일했는지 모르나? 얻어 걸린 뭔가 재능처럼 말하지? 하면서 엄청 화를 낼것 같습니다 저게 왜 기분이 나쁜 거야? 나는 일을 효율적으로 생각을 한, 한다고 팀장님이 인정해 준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? 여기서의 포인트는 열심히 안 하는 줄 알았는데야.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자기를 인정해줬고 그것에서. 그건 중요하지 않아. 나의 열심히 한 과정이 중요한 거지. 난 열심히 했는데 그럼 결과가 안 좋으면? 난 열심히 안한 적이 없어. <웃음> <왜> 자기 <웃음> 고백 열심히 왜 자기 고백을 안 시. 애프 분들 T가 감정이 없고 우리가 공감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도 사람입니다. 저희도 공감할 줄 알고요. 음, 너무 매몰찬. T라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F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. 모두 다 공감하고 진심이니까 그 하나하나 모습 예쁘게 진심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왕시 예비신혼부부 MBTI F와 T 사이좋게 지네요. 와.